안녕하세요 이게 은이버섯이에요 이게 은이버섯과 연근이 만남 와 이제 라면, <웃음> 라면 같네 라면같이 바짝 말랐어 어. 조금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고 뿌르라고 뿔는 동안에 뿔는 동안에 연근을 뻘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내가 시쳤어요 여기는 상태가 안 좋네 이게 연근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 뻘이 묻어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네 어떡하냐 이렇게 조금 해서 와, 나 몰라. 다 썩었어. 어, 다 썩었어. 왜 그래? 다 썩었어. 아이, 진짜. 남은 게 없네. 응. 에이, 까는 거살까 잘못, 잘못 샀네. 불을 켜고. 아, 이거 꽃, 너무 꽃송이 같아. 너무 이뻐. 한번 뒤쳐줘야 돼. 따, 뜨거운 물에다가. 불이요. 이거 물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으면 꺼내도 돼요 찬물로 식혀주고 영분도 살짝 뒤쳐줘야 되니까 데치니까 하얘지잖아 식초를 좀 넣고 데치면은 이렇게 좀 하얘져요 이것도 찬물로 됐 됐다. 비트에요 가라올게 이건 푸추에요 푸추 물좀 붓고 이것도 꼭 짜줘야지 푸추 비트 이거는 치자물이에요 치자 치자가 뭔지 모르실 분도 계시죠? 이거 치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거 여기다 불려가지고 이게 물을 울, 건했냈어요 비트부터, 오, 흘렸다. 두컵 정도 해보고, 두 컵. 물두 컵에 식초 한 컵, 설탕 한 컵, 소금 한티 숟가락 하나 정도? 설탕을 다 녹여서, 연근 좀 넣고, 삭혀놓는 건가? 응 삭히는 거야 담가놓고 응 이렇게 담그면 돼 이제 내일 끝나는 건가? 응응 응. 응. 이렇게 넣고 두컵 식초 한컵 설탕 1컵 소금 연그을와 이거 너무 많이 었다 연금만 넣어야 되는데 됐어 설탕 1컵 소금 이게, 소, 이게 설탕을 다 녹여야돼 이렇게, 이렇게 담가야되겠어 엎어서잉 <웃음> 여기 다시마를 조금씩 넣어주면요 국물이 더 맛있어요 이게 하루정도 하루정도 냉장고에 다 넣어놔돼요 도 하루 정도 놔둘 거예요. 국인데, 완전 이거. 어? <웃음> 이렇게 해서요,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 만에, 하루 됐어요. 이쁘게 색깔이 이렇게 들었죠. 또, 연근도, 이렇게, 이쁘게. 치즈, 아우, 이게 너무, 이거 막, 무슨 이거 국화꽃 같아요. 연근도 노랗게. 이거는 연두색이 연두색이 진하지가 않아. 이게 시금치 파를 했으면은 더 파랗게 되는데. 에이, 아 색깔이 파랗야 되는데 됐어. 이쁘네. 이뻐? 응. <웃음> 아 이렇게 연근과 어, 은이버섯 처절이를 했어요 이게 은이버섯이요 어, 엄청 맛있어요 오돌오돌하니 근데 이게 지금 어, 연두색이 진하게 들질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오늘 또 이렇게 처절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아침 지금 우리 아침 상이에요 근데 이게 연근이고 이거 그 은이버섯 산 거고 이거는 전번에 그 무청 김치 담은 거 이거 익어 가지고 삼성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추잎 김치 이건 고등어 튀김 이거는 어 저기 마늘쫑 무침 이건 연근 조림 이거 양념 게장 이거 배추 김치 이거는 조개젓. 이거는 북어찜 음. 이게 찌개는요 찬바랑 호박하고 추석에 이거 새우튀김하고 머리 남은 거 아까워서 내가 이렇게 넣고 끓였어요 이것도 시원해요 연근 한번 저기 먹어봐야지 초절이 연근 초절이가 식당에 가면 계속 나오더라고 아유, 먹기 아까워가지고 안 먹으려고. 짜게 <웃음> 해서 먹으면 되지. <목소리> 응, 응, 술 마셨어.